아, yes, 야직아아 so so 아직 아직 아직 추석. 아직 아 아직 아마지막 아직 아지 아직 지 아직 아직 아직 아직 아 아직 아직 아직 아직 아직 아직 추석. 아직 아직 아직 아직 아직 아직 아직 아 아직 아직 아직 아직 아직 아아아요 아직 아직 아직 아 근데 그냥 지금 그냥 지금 이제 한, 한국이 한국에 계신 아미분들은 미니, 이제 아직까지 전에 출연하신 30살이 분들도 네. 오늘 또 우리가 여러 스케줄을 하고 이제 네, 들어는데우리 네, 네.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? 네. 아 배고파 죽겠어요 지금 여러분. 원래는 내리 추석. <웃음> 원래는 저희가 추석 당일날 또 이렇게 찾아오려고 했었는데 그 일정들이 좀 있다 보니까 너무, 네? 아, 예? 너무 하루 하루 늦게 이렇게 우리 아미 여러분들 추석에 또 만나러 오게 됐어요. 아이고 추석, 추석 한번 외출해서 한번, 한번 맛있게 오. 먹어볼까요 일단은. 자둘셋 자, 일주. 둘, 셋, 오케이. 오케이. 아 아니, 추석에 아, 무슨 노래 부르지? 추석에 추석에 추석에 추석 먹지요. 어려워가 대본. 이런 거있어 강아노 추석은 강아노 강설레 아니야? 아, 아 어. 친구들한테 추석에서 오는데 아, 남준아, 집에서 맛있는 거 먹고 푹 쉬고 있지? 그랬구나. 메리 추석 보내 그러는데 <웃음> 뉴욕 와서 지금 <웃음> 빌딩 앞에 있는데 미국서 계속 뭐 분명 같은... 먹으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기분 <웃음> 좋아하잖 이게 추석 노래랍니다 <웃음> 뭐야, 이거 추석인데 슬러셔 아니야? 대나한 노래네요 아, 아 주석은 노래가 해. 따로 없구나 나, 나, 낙지 아, 낙지 여기 낚시 먹고 맛있어 제육도 있어 지금 있지. 한국은 오전 8시네요 오전 8시? 오전 7시예요 아 요즘 운동하는 사람들 옆에 앉아가지고 지금 아 이거 한국 시간에 들구나 1시간 플러스에서 받고 있네 음, 음, <웃음> 와, 나김밥 너무 많이 먹을 것야 맛있다 오후 8시인가? 지금 오전 8시죠? 아 7시 아 이거 한국 시간 맞. 구나 제가 밥 먹으려고 양치까지 했습니다 네, 맞죠. 밥 먹으려고 응. 양치를 하는 사람은 밥 먹으려고 양치를 그래? 깨끗한 입으로 밥을 먹으려고요 음, 밥을 멋있다.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나 무슨 느낌인지 알아요 어, 어, 나 항상 그렇거든 음, 맛있죠맛어 그러면 아 약간 아침에 씻고 출근하는 게 약간 그런 거. 아 약간 그런 느낌이지. 일하기 전 씻기. 응. 이상하네. 아니 우리가 씻고 나서 잔데 좀 이상하네. 우리가 원래 추석에는 음. 그 음. 한국에서는 그래. 맛있는 음식들 많이 차례도 지내고 해가지고 먹, 먹잖아요. 근데저또 제가 미국에 있어가지고 그래. 그게 안되니까 그냥 요새 차례상을 차려버렸어요. 맞아 맞아. 저희 집은 이제 차례 안 지내는 다 있는. 아 그래요? 아. 아 그래요? 근데 우리 집도 안지내요 이제. 아, 이제. 아 그래요? 우리 집은